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 가져 나온 제품은 바로 폴드3가 아니고 폴드3에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그동안 품절로 인해 구매를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는 슈피겐의 심핏피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리뷰를 하게 된 계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바로 S펜이 수납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폴드3 그리고 케이스 그리고 필름 그리고 S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케이스부터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후면 케이스와 그리고 여기 전면 케이스가 두 개가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S펜을 넣는 작은 설명서가 있고 케이스를 장착하는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에 이렇게 끼게 되는 스티커도 있는데 이 스티커는 기존 제품에 보면 은 이렇게 안에 이미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분으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암호 케이스를 제거하고 케이스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 케이스를 뺐는데 폰이 이렇게 슬림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둥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 두껍게 갖고 다녔는데 아... 암호 케이스를 빼니까 폰이 이렇게 슬림하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았네요 그러면은 심핏 케이스에 스티커를 띄어 주고요 전후면 케이스를 완벽하게 장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주시고요. 폴드3를 장착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힌지 부분, 그 다음에 후면, 그 다음에 S펜을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와 다른 케이스들과는 좀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습니다. 아무래도 이곳 S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S펜은 이곳에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S펜을 착용했을 때 폰의 그립감은 음,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오히려 기존에 암호 케이스를 씌우고 있었을 때는 그때는 좀 두꺼운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대신에 옆으로 좀 넓어진 게 있어 가지고 아직 제가 손에 익지는 않아서 좀 넓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에 기존에 바형 폰을 갖고 계셨다면은 어 이거는 금방 적응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형하고 크기가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어, 볼륨 버튼과 그리고 지문 센서 쪽이 있는데 이쪽은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, 누르는데도 전혀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문 인식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조금 이 엄지 손가락이 좀 크신 분들은 좀 걸리기는 해요. 이펜 쪽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좀 걸리기는 하는데. 누르는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약 3분의 1 가량 이렇게 이 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문인식은 잘 됩니다 지문인식은 잘 되고 대신에 이제 볼륨 업다운 할 때는 음 약간 좀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그 정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스피커와 충전홀은 기계딱 맞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상단 부분도 정확하게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소재는 전면과 후면 모두 단단한 PC로 되어 있고요. 테두리는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되어 있는 이중구조입니다. 케이스를 탈착할 때 테두리 부분이 말랑말랑한 TPU 소재라서 기기에 기스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 무게는 40g 정도 되고요. 폴더3에 케이스를 장착할 때는 315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S펜까지 수납을 하면 약 322g이 됩니다. S펜을 사용하실 을 때는 옆에서 S펜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S펜을 수납을 할 때는 S펜을 껴서딱 누르면 바로 수납이 되는 형식입니다. 그리고 폴더를 펼쳤을 때 S펜을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. S펜을 사용했을 때 폰이 이렇게 흔들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,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높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어, 아머 케이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 가지고 이 사이드 쪽이 터치가 잘 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으로 열고요 한 번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바 같은 경우는 어잘 열리는 편입니다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실패는 하는데 이심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좀 사선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게 좀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을 갖고 다닐 때는 음 아무래도 케이스가 없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립감이 확실히 케이스가 없을 때보다는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케이스 없이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익숙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 뒤에를 보시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 여기에 작은 홀이 있거든요. 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손에 전혀 닿는 느낌이 없습니다. 이거는 그립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전면 화면에 강화유리를 붙이게 되면은 좀더 편안하게 터치가 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강화유리를 붙이기 전과 후의 차이를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강화유리를 붙일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씌운 상태로 붙이라고 제가 봐가지고 그대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유리를 다 붙였구요 사이드바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강화유리를 붙이기 전과 지금 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강화유리를 붙였을 때좀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강화유리를 붙이면은 화면이 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 케이스를 장착을 하신다면 앞에 강화유리도 함께 장착을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동차의 거치대를 한번 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거치대는 폴드 쓰레용으로 나온 거치대고요. 기존에 암호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는 충전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중간이 튀어나와 가지고 붕 뜨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떤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충전이 되죠 현재 충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잡혀 있는 것도 음, 안 떨어지고 꽤 튼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펼쳤을 때 한번 해 볼게요. 거치대를 눕혀 놓고 이쪽에 충전 코일이 있기 때문에 요 충전이 가능한 요 뒤쪽이 이쪽에 맞닿게 해야 됩니다. 바로 충전이 뜨죠. 그리고 어, 굉장히 튼튼하게 잡고 있습니다. 떨어지지 않죠. 제가 여기서 단점을 좀 알려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 충전 쪽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이 밑에 쪽에 볼륨 부분과 어, 지문인식 센서가 이 밑에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좀 단점입니다. 제가 가진 차량 충전기만 이렇게 생겼는지 다른 제품도 이렇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대신에 이거를 충전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 버튼 쪽은 다 살아 있습니다. 누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.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충전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펜 부분, S펜 넣는 부분도 굉장히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, 차량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슈피겐 신핏 P 폴드3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